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보자. 자, 상담하러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 자, 첫번째 뭐라 했어요? 응? 아니, 제일 처음에 우리 주문대로 하자. 아까 찍어놨는 대로. 뭐예요? 아이, 제말로. 자, 태교 상담. 그치? 자, 태교 상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담할까? 이 부분들이 오가지고 상담하러 올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날이 아니고, 이제는 임신을 해야 되겠고, 임신을 해야 머리 아이가 태어나겠지. 그러면 애가 언제쯤 태어나면 좋겠나? 언제 애를 낳았으면 좋겠나 어? 몇 년도에 몇 년도 생을 낳았으면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그쵸? 아이 참을라 대답해주짜요자 <웃음> <웃음> 내가 결혼을 했으면 자 어쩐 때는 애기 계획을 2년만에 할 수도 있고 3년만에 할 수도 있고 4년만에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언제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할까 놓고싶을대로나라 할까? 좋은 날 좋은 시에 나야죠 <웃음> 자꾸 좋은 날 좋은 시라 이거 <웃음> 언제 나지도 모르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부모의 발염 발이 아니지 <웃음> 어느 시기에 몇살때그렇게네요 <웃음> 오래 나야 어? 오래, 오래 임신해갖고 내년에 나야 될 것인지 내년에 임신해고 후내년에 나야 될 것인지 한 3년 지나서 나야 될 것인지 그렇게 상담하면 어, 그 나이가 언제쯤 이렇게 상담할 거야. 그럼 온다, 분명히. 그럼 이러면 어디 상담할까? 아이, 기회식이야, 아이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자식이, 자식이 부모인데, 빚을 갚아주러 온 자식을 놓게 되면, 음? 자식은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어? 부모인데, 음? 효자 노릇을 잘할 것이고, 그렇겠지? 그러면 내몇살 떠나야 되나?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그럼 당연히, 그거는 엄마의 운명주기다. 진짜? 자, 여기 보게 되면, 어, 운명주기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엄마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제? 그 사람 뭐, 언제 결혼했습니까? 물어야 될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기본 곡이라고하냐 보자.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결혼을 했는데 이게 2008년이다 예를 들게 되면 2018년이다 그럼 나는 언제 낳으면 좋겠노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 자식은 부모인데 빚을 갚아주러 온 자식은 엄마 말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엄마인데 어떻게?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효자를 데리고 와야지 안효자를 데리고 오면 되겠나? 엄마가 자식인데 빚갚아주는 그것도 머리 아프대 다그 자 그러면 올해 이기면 내년에는 이게 후년에는 이게 그 훈년에는 이게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여기 2019년, 2020년, 2021년이니까 어떻게 자 이, 2020년에 우리는 어떻게 임신을 해 가지고 2021년에 우리가 응?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 일단 시기는 그렇다 엄마가 빚을 자식으로부터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을 받으러 온 음? 자식을 놓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자식이 엄마인데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인연을 우리는 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 애들이 태어나는 건자 이때 놓고 한애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이때 놓고 음? 이때 놓으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인데 다 갚아주러 올 거잖아 그렇지? 맞나요? 네. 일단은 그렇지? 자 두번째는 이해 안되면 이해 안된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어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나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 그렇게 부모의 정말로 바램이라 자, 부모의 바람에는, 바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지금 하는 가업 길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 부모가 바라는, 바라는 직업권. 이게 있는 거야. 이? 자, 가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한번 봐봐요. 자,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을, 연예인들이 자식을 놓으면 좀더 연예인으로 키우게 되고, 어사가 되게 되면 좀더 어사로 키우게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좀더 크게 되고, 법관을 하게 되면 저희 집에 법관이, 그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인연을 바라는 것이 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부모가 어떻게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겠나 그런 인연이라 하면 그런 인연 사이에서 잘 놀아야 되잖아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놀아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친구가 어떻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친구가 뭐 아니면 친구가 의사든 친구 남편이 의사든 그 집에 가서는 제일 노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 좋은 인연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인간들게 인연법은 아주 그 한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가 어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연예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 타고난 우리는 재능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길을,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세 번째는 이런 재능을 갖춘 거죠. 그죠? 재능은 어디서 놓은 데나 팔관문에서 놓은댔죠, 그죠? 자, 팔관문에서 우리는 가게되고 이런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인연을 맺도록 우리가 예상담을 해야 되고, 자네 번째는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태교라는 부분이 태교, 태교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명탄 놓고 운동하는 것이 태교가 아니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공학을 전공하고 수학적인,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임신했을 때각 공부해야 되겠지. 임신했을 때각 공부해야 되겠지. 그럼 연예인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어? 연예인을 위해서 연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사고를, 엄마의 사고가. 자, 엄마의 영혼과 자식의 영혼은 붙어 있는 거야. 한 영혼이라는 거다, 한 영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엄마가 어떻게 연예인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식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엄마가 임신이 돼 있는 순간에는 두 개의 영혼이 아니라 한 개의 영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영혼이 바로 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영혼들이 인연들이, 인연법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태교할 때는 어떻게? 그런 머리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나. 그럼 얘를 들어볼까. 그럼 어떻게 상담해 주겠나. 자,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이 길이 아니면 이것이 바라는 길이겠지. 그세. 그럼 이것은 팔간 팔간문 팔간문에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가길이 부모가 바라는 길은 어떻게? 결정적으로 재능의 길이다. 그럼 연예인이라고 하면 관문에몇 분이 되겠니? 뭐, 내가 대답 안 해. 그렇게 2분이 팔관문이거 2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능이라는 거다. 그러면 운동선수를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노? 그렇게, 3번.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나는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담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내 태교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아이를 언제 가져가지고, 어떤 바람으로서, 어떤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거면, 차이 상담하는데 보게 되면, 질문은 이게 했는데,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운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하면, 한 묻는 말만 따라가서 그것을 상식하게 설득을 할수 있도록 그 상세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퇴교 응?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엄마는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아서 이런 길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퇴교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상담하면 끝이잖아 더 이상 엄마가 퇴교하자는데 어? 더 이상 뭐가 있겠노? 그게 뭐 운동? 이거 아무튼 뭐 지금 뭐 사람을 속이 응? 그냥 막 근성으로 속이는 거 그냥 하는 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논리는 하나도 없어. 자 이렇게 됐다, 그제 이렇게 임신을 했다가 진짜 이런 아이들 응? 임신 을 했다 하면 진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 태어나야 될까 이거 그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상담이 뭘까? 그러면 이제는 태일이다 그제?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지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태기는 무엇 때문에 할까? 재능이 맞는 아이. 재능이 맞는 아이? 부모의 반응에 맞는 그렇죠. 아까 태길 했잖아. 재능에 맞는 아이든, 가학기를 이어갈 아이든, 이 그것이 맞는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아이를 자연품만할 때는 어쩔수 없어 운명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태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제왕철개수술이라 그렇죠? 자 태귈에는 어떤 태귈이 있어요? 태귈... 그러면 퇴결에도 한 가지 일이 아니잖아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뭘 했노 결혼 퇴결, 그죠? 두번째는 이사 퇴결 세번째는 행사하는 퇴결 네번째는 우리는 제왕절개수술 하는 퇴결 다섯번째는 묘의장이라든지 이런 거 신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퇴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제왕절개 수술하는 태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능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태기를 한다고 그랬다 그렇지?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난다 이런게 좋은 날 좋은 시가 어딨노 좋은 날 좋은 시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인데 좋은 날 좋은 시가 어디 있겠나 그쵸 여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공부한다고 처음부터 좋은 날 좋은 시가 아니잖아 그분 사람마다 운명마다 처음부터 다른 거야 이?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 라는 것도 없다 그럼 어느 날 봐봐. 우리가 택일에 결혼 택일을 한다. 결혼 택일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신혼여행 잘 갔다 와갖고 결혼 오래간만에 잘 사는데 요날 택일해 갖고 좋은 날이라고 해놨는데 이혼하는 사람이 한 50%가 넘는다. 그럼 이날 좋은 날인가? 그러면 이날 결혼식 한다해 가지고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고또 빵꾸 낸 사람도 있고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신혼여행 갖고 한, 한 사람이 돈을 못는 수도 있고 가다가 사고 나는 수도 있고. 뭔가 잘못돼 갖고 가도 오도 못하고 그다음 날 미뤄 갖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 좋은 날 좋은 시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 맞는 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 문제가 없는 날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제.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 전부 다 다르다. 목적이 다 다르다. 는 거야. 자 결혼 택일은 우리는 어떤 날 택했어요? 응? 음? 신부에게. 그런 게아지 신랑 신부가 다 좋은 날이라 했잖아. 신발,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 기회의 시기와 행운의 시기에 있는데, 두개다안 맞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 잘, 태길이 잘안될 때, 그때는 신부를 기점으로 해서 푼다. 이렇게 됐지. 자, 이사 태길은 어떻게? 응? 그렇지 당연히 남녀 생구가기회와 행운의 시기에 한다 했잖니 안될 때는 신부 위주고아 어, 신부 날이 없을 때는 신부 위주라고 이사택이란 뭐 때문에 한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는 목적도 모르고 택일 해주면 되겠나 내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응 집 자체, 집 운의 인연법으로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럼 집의 운 인연법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다 엄마가 내가 가는 날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날 날이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 소른 날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날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라 했다 엄마. 엄마, 위주로, 음, 엄마, 엄마 기준으로. 음, 엄마 기준으로. 그렇지, 엄마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건 엄마 기준이다 자, 행사 태길은 우리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태길은 사람들이 참다 지금 풍습이 노는 날,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저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잡아준다 했다 자, 그러면 내가 택일을 선택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는데 이 사람은 또이것 갖고 묶고 있는 여기에 또 합치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이다 이거네 가정에 있다면 누구 말따나 이런 날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 좋은 날 사주팔자에서 안 좋다는 날 이것을 빼고 주는 이거는 별로 없다 그런 한날 내 인데 좋은 날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선택하고, 이사 날은 어떻게? 그냥 응, 엄마, 그제 엄마를 기침을 해서 푸는데, 어떻게 여기는 손 없는 날이라고? 날이 겹치면 좋겠지. 겸해 갖고, 왜 이게 또 빠진 사람 잘못한 거야? 하, 이게 날 잡아 줬는데, 다른 집에 가면 손 있는 날이 돼서, 그 소리 뭔데? 손이 뭐랬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나 그, 엄력 90일 날 귀신이 어디 휴가 가나, 어디 가나, 장보러 가나.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귀신은, 아, 귀신이 휴가 가고, 귀신이 놀고, 귀신이 없고, 뭐, 귀신이 사라지고 하는, 그거는 놀리 맞는 게 아니다. 그래도 사람의 습성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집에 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서 손름날 겹치는 날을 해주라 하는 거네. 행사날은, 자 이거는 우리 사장이다 주체자다 그제 주체자가 있으면 어떻게 주체자가 좋은 행사는 우리가 대부분다 기회 하는데 행운의 날도 하면 된대 이. 행운의 시기도 자 그러면 행운의 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 이거는 평일을 해라 했다 그제 행사는 모든 것은 공일을 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는 날 해보면 하면 어떻게 되겠나 재미없겠지? 논리상으로. 노는 날은 노는 거고, 행사는 어떻게? 평일을 하는 거야. 제왕절개수서는 이런 재능기를, 이런, 좀 복잡하다. 그치? 푸는 데는 복잡하다. 자, 묘의장은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말따, 윤달윤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순번들이 있어요. 순번들이 있어. 그렇긴 해. 장남, 장손, 순으로. 자, 두 번째는, 자, 차남, 마뭐 삼남,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부, 아버지. 장남의 아버지거예 장남, 이거는 가족이니까. 여기서는 손자고, 할배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손자들 위주로. 자 이런 순인데 나머지는 갖다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철두천미하게 지켜야 된다. 응? 자 장남 차남 삼남 이래 있는 사람뭐 묘의장 하게 되면 니는 망했고 니는 망했고 뭐 이래 살갖고 나중에 니만 부자되고 해갖고 소문나기 때문에 장남 장손이 무조건 좋은 날 중에서 차남 삼남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은 날로 선택해야 돼. 기나 그런 날이 아니라 이거는 기는 다른 사람이 행사할 때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좋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명의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기실제를 할 때가 그 날이 좋은 날이고 이거는 이장하는 날은 이 순번이다 알았 기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회와 행운의 시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도 최대한 사람이 많다 보게 되면 덤다못 맞추잖아. 요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그래서 묘이장 해갖고 너는, 너는 부자되고 우리는 망했다해갖고나중 원선 들으면 이 복잡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딱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뒤탈이. 오케이? 제왕절개 그날 잡는 거는 복잡해도 제일 많이 보는 거라서 그거는 어 다음 시간에 할게 만약에 이거는 그 공부 시원찮게 해갖고는 안되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왕절개수술은 유튜브에 없나? 없어 음. 그냥 다음 시간에 하자 음. <웃음> 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이. 자 그래서 재왕절개수술한다자재왕절개수술하는데 목적이 뭘까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설명 제한적인 수술은 내가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이것은 어떻게? 부모의 바람과 어떻게? 가업이라고 그랬지, 그지? 직장형. 부모가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런데 이 제왕절개 수술은 여러분들이 큰 수술이란 말이야, 그지? 여기는 어서 한 명이 있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구말 따는 외과 의사도있고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조무사도 다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 시간 쪽개가지고 한다. 그거 말도 안 된다. 애가 그냥, 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작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 갖고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이잖아. 낮밤만 있으니까, 낮에만 하면 돼. 이거는 무조건 낮이야. 제왕주개 수술은, 밤이라는 것은 없어. 그래서 낮이라는 것을 기준을 들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이 이제 풀어, 상담할 수 있겠지? 재앙줄개수술 빼고, 재앙줄개수술을 하는 날짜를 딱 선택할 때는 돈을 많이 받아.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묘장 이거 하고, 이거는 확실히 받아야 돼. 나머지는 좀 수월하니까. 결혼, 결혼 퇴길 또 해야 돼. 자, 결혼 퇴길에 이제 중요하지 결혼 퇴길은 누가 받 누가 할까? 결혼 퇴길은 누가 하나? 어른들이 받죠. 받아주잖아요. 어른들이 받는데, 아, 신부집에서 받나? 신랑집에서 받나? 신부집에서 받지. 신부집에서 받나? 그럼 신부집에서 사주도 없는데 어떻게 퇴길하나 아이, 설데없는 해야 된다. 그렇게 머물면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결혼할 때. 결혼 절차를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하자. 보냈잖아요. 40단지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한다, 이거.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 네. 자,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를 하든 뭐든 하든,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할까? 이 마선을 보는 거잖아. 마선은 뭐 때문에 보나? 아, 무조건 맛순이라고 뭐 아무 답도 없이 뭐뭐 맛. 야, 간집 보고 물도 봐야 되고 지아도 <웃음> 맛순이라는 것은 최종 결정이야. 오케이든 이제 노든지 둘 중에 한 개야. 고 어, 결정하라고. 그래야만이 답이 있는 거야. 맛은도 없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중요할 거고? 그럼 저끼리 하는 건저끼리 알아서 하는 상놈들이 하는 거야. 에이? 그런 수는 상놈들이 하는 거야, 아마. 상놈이 돼서 이상하지만, 이제는 지킬 건 지켜야 돼. 자, 마선을 보고 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겠나? 다 다시 시집 면들어 가라, 아마. 마선은, 마선은 마지막 단계를 했잖아. 연애, 연애를 하다가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마선을 보는 거야. 음. 그런 날짜는 뭐 결혼 날짜가 그냥 막 잡아지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남자 집에서 에? 남자 집에서 오케이를 하면 우리는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사성이라는 게다 사성 들어봤나 사성 구경이나 해봤나 아, 실은 구경도 안 하고 시집 갔나? 참말로. <웃음> 욕도, 욕도 덜어먹을 짓을 좀. 사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부집에서, 아, 신랑집에서, 응? 신랑집에서 오케이를 했잖아. 어? 맞마스라는 것은 오케이를 한 단계에서 지금 하는 거다 응? 그럼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아들의 사주는 이런 것이요. 우리 집안은 이런 것이다 해갖고 그게 참 장문의 편지를 적는 거야. 그게 절차가 있어. 그것도 구경하면안 했다 이거지. 자, 그것을 딱 주갖고 이제 보내는 거야. 응? 그렇게 사승 보낼 때 그냥 보내나? 사승 보낼 때뭘뭘 뭘 해갖고 보내나? 그게 아니 뭔어 가지고 보내는데? 뭔 참. 사성하게 되면, 사성 봉투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넘 하는 게, 이게 사성 봉투도 만들어갖고, 예의를 갇해갖고 이게, 청실, 그거, 기에서딱 집을 가지고 그것만 보내면 안 돼. 이 사성을, 그, 신부집에서는 검토를 아주 안 했잖아.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되겠노? 뭐? 응? 그렇게 사주를 저거 보낸 게 사, 그게 사성이다, 이 말이야. 아, 어, 그렇게 사주단도 보낸다는 거죠. 그 그게 어제 사주단은 거기는꼭 보내야 첨배해야될게 있다. 응? 그 반주가 들어가야 돼. 사성 보낼 때는. 반주요? 그래, 반주. 음. 술한잔 먹고. 아 그. 술한잔 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음식이 잔뜩 생긴 게 아니고 여기는 반주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신부 집 어른들이. 앉아갖고 사성을 검토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검토를 하는 거야. 이때 보내는 음식은, 이 보내는 것이 상하고는 달라. 이거는 제사 지내는 상에 보냈다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상이 아니야. 반주상이야. 자, 사성을 보내게 되면, 이게 사주단지가 들어있지, 사주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럼 이 사주를 보고 신부하고, 응? 에이. 나를 잡는 것이 이것이 태길서라는 게다. 태길서에 뭐가 있겠나? 어떤 세길서가 뭐가 있겠나? 태길서 내용에 뭐가 있겠나? 태길서는 이거는 정표야. 아니, 우리는 어떻게 호적에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이 날짜에 이 신랑과 이 신부가 둘이서 결혼식을 했네, 서운서운서는 마찬가지라. 그런 게, 응? 이것은 부모들, 자, 사돈끼리 이게 한 약속이야. 그래야 그래. 그러면 그 위에 뭐가 들어있겠나? 그냥 날짜만 딱 적어갖고 보낼 거야? 이 날짜 좋아요. 무엇 뭐 때문에 좋은데? 하, 진짜 그래 거지? 자이패길스에 보게 되면 자 사주를 다 풀어 가지고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이 평생을 어떻게 하고 타고난 이 운명적인 이 궁합의 이 긁기가 그에 있어 어떻게 살아라는 거이거 어떻게 해? 사주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게 평생 우리가 어떻게 백년 해로했잖아 백년 해로 했잖아, 100년 해로 하라 하면 어떻게 해라는 그것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사주에 딱 보게 되면 이 태길서라는 게딱 있어요. 이게 탁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부부가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단은 어떻게 이것을 부모인데 가지만은 부모는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어? 며느리인데 넘겨주는 거야. 이 태길서는. 그냥 날짜가갖 찍지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성을 이거 받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태기서를 했을 때 여기서는 태기서만 덜렁 갖다 주겠나? 우리 보면 이제 전부 다사골라 결혼식에 결혼식 한번더 해놨습니다. 다시 지금 시, 신랑도 다시 한 번. 자, 태기서가 이제 딱 보내는 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당신이, 당신의 그 먹어 응? 며느리로, 응? 응? 받으십시오,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상이 붙는 거야. 조상상이 붙는 거야. 조선상, 음식 제사 지내는 거야. 응? 조상인데 감사의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첫 번째, 며느리가, 며느리 집에서, 이집 조상들인데 감사의 재산을 지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잔뜩 음식을 해갖고 보내야 돼 재사상 이거는 재사상이야 위에 거는 그냥 반주상이고 이거는 반주상이고 이거는 조상상이야 조상인데 인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럼 날짜가 정해졌잖아 그지 그러면 그 밑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남자 집에 사는 거지, 그제? 남자 왔잖아. 여자 집에 세 가지, 이거는 남자가 보내는 것이고, 이거는 여자가 보내는 것이다, 그제? 해결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준비를 다 하는 거지, 그제? 준비를 다 하는 거다, 그제? 어떻게 준비하겠나? <웃음> <웃음> 자, 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함 사세요, 한다라함 사세요. 함 팔로 가는 거야. 자, 이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서 뭐 재미삼아, 이거 질맞치고 가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은, 어떻게 이 집에서 며느리 데리고 오기 위한 조상에 대한 절차야. 조상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 남자 집에서 어떻게, 저집 조상들인데 이 제사상을 보내는 거야. 이 조상들인데 고맙다고 인사하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는 이거는 큰 상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상을 딱 받고 되면 이제 마루야 그걸를쫙펴내 놓고 음식 가져온 거다체리놨고함딱 받을 때 받아갖고 우리 조상인데이 자산시내잖아 그것으로 일단 우리는 이제 기본 절차를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올리게 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식을 올리니까 요새는 간소화한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식을 올리게 되면 시연원장에 갔다 와갖고 처갓집에 딱 가갖고 하루를 자고 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처갓집에 가, 남자 쪽에서는, 그 처갓집에 가서, 그, 그집 조상들인데, 제사를 다 지내고, 받아오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 이제는, 그거는 조상들인데 준 거고, 이제 상은, 어떻게? 이기 해서 하루 자고, 식을 올리고, 응? 어? 처가에서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상을 잠듯한개 몰아가지고, 어떻게? 집에 와서 어떻게? 집에서 조상인 데이차를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은 어떻게? 이사승과 태길선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 할수 있겠나? 못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오래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절차상 중요한 것은 생략하더라도 나머지 정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거래를 하면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있듯이 이 최소한 두 개는 우리가 행사, 절차는 빼더라도 주고 받는 건 있어야 돼 예의상, 그지? 우리 집에 응, 우리 아들 이래가 당신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날 받아갖고 이렇게 딱 보내주는 게 예의잖아, 그지? 이것도 없이, 이것, 이런 거는뭐 나중에 또 생략하고 조금씩 하더라도,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들은, 상들은 어떤 상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노?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이 곤란하잖아. 아, 그치? 그래서 이것이 사성이요, 이것이 태길쇠. 사성은 남자 집에서 작성을 해갖고 보내는 것이고, 태길서는 여자가 태기을 해가지고 남자 집에 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게 이거와 이거다 이 말이야, 그제 그냥 뭐 쪼가리 이거 막 적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번 보려고 우리 언제 합시다 해갖고 날잡고 적기를 하고 그거는. 몰라. 뭐, 시대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의 그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대로 내려온 집안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들이, 아, 절차도 없이 그냥 막느끼리 아랫배로 막 그렇게 하는 집안 있겠나? 그러면 뭐 순상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 뭐 요새는 뭐 그것도 필요 없이 저렇게 살아보니까, 그지? 부모도 뭐 감당을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치르게 되게 되면, 이거와 이거는 해줘야, 다른 건 몰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 저항줄개수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지? 아까 저기 적어줬잖아, 쭉. 순번대로 불러봐. 이제 태기를 태기를 해갖고 아이가 또 태어났다 그제 자 탄생을 해서 아이가 그제 자 이런 손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이러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상담하러 왔다 어 할머니가 상담하러 왔는데 할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할머니가 상담을 그거 먹어이 그 상담하러 온 목적이 뭘까? 요즘은 어학이 발달돼 갖고, 애기 때, 신생아일 때 죽고 살고 이런 거 별로 없다. 옛날에는 죽고 살고 이런 게 걱정해 갖고 칠성이가또 쟤도 올리고 하지만은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아까 뭐가 필요하다 고 그랬어요? 한 시간 전에 했는데. 야, 뭐가 될지. 에?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 그제지 자, 어떤 아이, 어떤 직업, 어떻게 그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성공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될 것인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 바람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면 바람을 쓰니 할때 우리가 지금 진로 상담, 진로 상담하듯이 어떻게 하, 무슨 전공을 해갖고, 무슨 대학에 가갖고, 뭘, 이거는 지금 할머니인데, 하, 아무런 그 답이 없는 거야. 그런 거묻으온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아가 무엇이 됐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아이의 타고난 이 재능과, 어? 이 아이의 능력을 봐가지고, 무엇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 무엇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해 주면 돼 그것만 딱 상담해 주면 돼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담해 준다 했지 응? 1번 일때 뭐랬어요 가르쳐주면 뭐나도 이어지도 않아. 1번인 때, 한의사나 외교관식이라고 했잖아. 2번인 어. 때는, 어. 어? 연, 그 연예인밖에 생각 안 나지. 연예인, 이 컴퓨터, 이런 거, 이. 첨단의 이것을 이. 공부를 시켜야 돼. 세 번째는, 어사나, 어사나, 운동선수 이런 거 시키면 참 좋겠다. 우린 좋겠다고 밖에 못해 이때, 이때 상담은 이래라 저래라 고네 번째는 연구원이나 그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거 시키려 했잖아 요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구역무도 좋고 응? 그 다음 우리 선생님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 날리는 이런 사람도 좋고 그거는 그러니까 연예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업이나 사업 재능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재산사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 금융이다 이런 거 금융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법관이나 어느 경찰, 군인 이런 쪽으로 가도 좋겠다 그제? 그 다음에 예사나 이런 걸 해도 되겠다 막...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능의 길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 전부 다 간다고 보자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요크는 이 아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길로 가게 되면 가장 뛰어난 재능과 가장 뛰어난 능력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다, 그제 그 방법만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첫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제 첫 번째는 부모가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야는 운이 따라야 되잖아. 그지? 자이 세가지다 이 세가지가 <웃음> 기본 틀이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것을 이아이가이 길로 갈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지자 혼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도 해야 돼그 다음에 운도 따라야 돼그지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초년 운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 길이 재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공부로 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공부는 어떻게? 뭐 그런 운동 재능이라, 운동 공부라든지, 연애 공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응? 그래. 그럼 이세 가지 요건들이 맞춰줘야 돼. 그러면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젊었을 때 성공을 해야 될것 같으면, 젊었을 때 성공을 해야 될것 같으면, 젊은 시절의 운이 제일 좋아야 돼.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해서 상담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 전공이 뭐고, 이 모른다, 이 말이야.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아이는 어떻게, 지금 태어났으니까, 이런 길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엄마가 시키라. 그죠 자기가 노력도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운은 우리가 풀어줬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키우라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운도 따라야 되지만 은 집안의 내리기에 의해서 이갈 길을 막는 것이럼이 아이들의 갈 길을 갈 길을 막는 애군과 이런 풍액이 있다는 거다. 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줄 필요성 이 있다. 부모로서는 그렇자 부모가 지원을 잘하고 자식과 노력을 잘하고 운도 뒤따라지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애군이나 풍행이나 업장이나 업장도 있는. 업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는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바로 놓오지만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은 거야요 그러나 우리 타고난 운명에 업장 애군 자 업장이 뭘까? 자기가 태그, 태어난 운명을, 운명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군들을 업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애군은 뭘까? 내 주변에 엮여져 있는 인연들로 인해서 나를 가지 못하게 하게 되는 그 애군들이에요. 애군이다 그러면 풍애군은 어떻게? 뭐냐? 불어는 바람이다이 말이야. 불어는 바람에는 영원바람도 있고 귀신바람도 있고 내린바람도 있고 가족의 거풍이다 그이 말이야 거그 풍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이거는 자식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이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해주는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야 올바로 가게 되겠지 아무리 노력하다 지금 우리가 보면 부모는 돈이 있어 갖고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아기가 공부를 안 해갖고 때린대. 때린데 또, 애기가 재능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 이 재능도 있고, 뭐가 있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갈 때마다 인연에 돼갖고, 인연으로 인해서 속고. 부모가 어떻게, 자, 아가, 애기 는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를 출세 시기준 때 해놔놓고, 뭐 만났던 많은 야인데, 사기당해보고 이런, 일것이 바로 애운이나이 사람, 이 아이는, 올바르게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으로 인해서 사기당해보고 어? 누구 말때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이것이 바로 있네요. 이것이 풍액이다. 애군이다. 이것을 벗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것이 있는 아이, 으이? 모든 사람이 다 있지 않잖아. 그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는, 가지고 있는 아이에는 이것을 제거해주는 방법까지는 설명해줘야 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자기 몫이고 우리는 그래도 사는 게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게 해줄 수 있는 방법까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몫이고 상남자고 누가 다 하겠노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는 이것을 없애주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담의 전부 다 끝이다 이것만 하면 다 끝이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아이가 할머니가 이것을 물으러 왔을 때 이것이 있는 아이는 이 할머니는 벌써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게 효율성이라고 효율성 상담할 때 상담할 때 효율성 이 사람이 뭔가 부모가 뭐 기도를 해준다 기도를 하면 할머니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할머니인데 기도를 시켜야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 그 백날 설명해 주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자식의 손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잘 통하는. 이게 더 재밌는 거야. 이게만 필요, 할머니 이게 필요 없고 이것만 해주면 돼. 할머니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자식 가르쳐 주는 일일까? 응? 어? 아니다, 이 말이야. 할머니로서 할수 있는 일은 할머니가 내가 기도, 자식, 손자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 어? 이 풍액이 있다면 풍액을 제개해 주는 거. 요것밖에 없는 거야. 목적이 이거야. 상담의 모든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있는 사람은 할머니가 대신 해주는 거야. 기도는 누구 순으로 했나 했죠? 엄마, 외할머니를 했다. 그제? 이쪽 손자라 할지라도, 이집 손자라 할지라도, 기도는 누가 기도빨이더잘 듣는데? 외할머니가 더잘 듣는 거 손자라. 응? 진정 할머니가 갖다 물었다 손치듯 할머니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효과는 어떻게? 외할머니가 할거가더 크다는 거다. 이? 생각을 해봐이 영혼이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던 영혼이고 엄마는 어떻게 이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개로 연결 가는 거야 모개로 그래서 우리가 무당줄도 처음부터 거의 모에줄도 없는 거 같잖아 이 내림줄도 거의 모개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7,80%는 모개순이야 그각종에 이쪽에도 새가 너무 세면 이쪽으로도 같이 겹쳐 오지만 주로 모개순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렇게 아들보다 딸이 더 위험하지 항상 보면 딸인데 그것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는 뭐 할까? 이거 할수 없잖아 할머니가 돼고 애기 가르치겠나? 엄마가 있는데 뭐가 있으잖아 그럼 할머니는 해줄게 뭐까 이 아이가 애군도 없고 풍액도 없고 할머니가 돼서 어떻게 손자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대해 주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할머니인데는 그럼 할머니인데 와가지고 야가 숙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공이 어떻고 그거 백날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해 내 열차 타러 갔는데 열차를 표를 어떻게 끌어갖고 어떤 열차를 타는 거 그것만 알면 되지 막 개, 어? 코엘이 어떻고 SRT가 어떻고 그게 뭔데 필요하나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배워고 상담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이 잘안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한 것을 그 사람인데 자기도 이해 다 못하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입하려니까 무슨 상담이 되겠노? 그러면 상담 재미없는 도 거야 딱 핵심만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이 조가 이게 아무 필요 없어 생경원리만 딱 하고 운명서 한 개만 딱 알게 하면 전부 다끝난 제가. 뭐, 저, 폐, 가, 고, 뭐, 팔, 관 문, 이 여, 거, 고 많, 오, 이제, 그, 저, 머리, 서, 다, 집, 나쁘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가 아주 찾아갖고, 물으면 답도 못 해,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 머리 안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공부 쫓겨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나, 는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 너, 뭐, 사주도, 적어 놓지도 말, 면말 것이며. 그거 기록도 하지 말아. 그렇기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상담만 하는 그순간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르잖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대로 가니까. 그리고 이런 상담은, 할머니가 와서 상담은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 설명해 주고, 단지 어떻게? 딱 이것만 설명해 주면 돼. 그러면 할머니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나는 손자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것밖에 없어. 그럼 할머니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아, 그, 기도해 주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 이거 있으면 없애 주고, 그것밖에 없어. 할머니가 할수 있는 게 그거 뭐고. 다른 거, 단지 봐봐, 상담하기라면, 이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는. 나는 실식은 이제 하겠지만은 요것만, 요것만 필요해. 요 할머니 머릿속에는 어떻게 내가 손자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런 게 있다 하는데, 저걸 어떻게 없애주면 좋겠다. 어 요것밖에 없는 거야. 그 목표가 그것만 은 상담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다 끝났죠, 이거? 수리사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갖고 갖고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점, 이거 점 치면 안 돼. 점은 100점, 100패다. 누가 맡겨놓 500명이, 1000명이 있는데 그, 한개 맞췄다 해갖고, 그거 맞추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면 몇 만나? 그러면 전 세계 대상을 해갖고, 엄매나 많은 사람이겠노, 그제?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그리 했잖아, 그 뭐, 커서 할머니가 오갖고.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이 뭘까, 보자. 사람들은 상담이 정말로 궁금한 게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 근본적으로, 아, 내 운명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럼 운명이 뭡니까? 내 운명은 뭡니까? 물으면 어떻게 다발래 3, 4 5. 아, 그게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나? 아, 운명은 운명이요? 3에는 1이요, 4에는 2이 5에는 3이다 이렇게 상담할거지 제가 누구말타는 운명이 먹고 운명은 업장이요 업장은 먹고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할거야 그런데 운명이 뭡니까 내 운명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오게 되어있다 안 궁금한 사람이 있겠나 아까는 할머니들은 손자를 위해서 왔지만 나중에 보다 내 운명은 왜 그럴까? 이렇게 온다, 이 말이야. 그럼 나 어떻게 답할까? 그게 궁금한 거 아이가? 그럼 운명이 뭘까? 아이, 참. 뭐, 틀리도, 틀리도, 얘, 3, 4, 5를 빼고. 이게 맞나? 이게 뭐고 움직일 운자에 명 그거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어?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죽을 것이요 이 길로 가면 살 것이다 그게 내 운명 알겠나 그게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야 운명은 어떻게 내가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거 그게 뭐 중요하노? 상남이라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내 운명은 타고난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인연법 에풀면 그거지 그거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고 그럼 이 길로 가면 죽을 것이요 이 길로 가면 아플 것이요 이 길로 가면 망할 것이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운명이겠지? 그러면 성공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망할 것 같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내가 고생을 참듯하고 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겠지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내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다 그제?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살아간다 했어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잖아 운명을 가지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러면 우리 길 한번 보자 이렇게 간다 내 저번에 내 낙타에 그린한 거 봤나 안 봤나 막다 그리는 거다해 줬잖아 자, 그치 여기 어떻게? 여 이런 목걸이 하나 걸고? 그치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떻게? 인간에게 운명은 어떻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3,4,5 일 하지 말고 <웃음> 자,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숙명이요. 어? 하나는 어떻게? 업장이고,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진과 빛이 됐다. 그치?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착 가면서 어떻게? 나는 내 운명 따라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특징은 우리 천진이 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천기의 기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지기의 기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인기의 기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이제 목걸이를 하나 메고 갔대다 그럼 이게, 이게 나중에 나중에 새 사슬로 변한대 자 그리고 인생의 짐을 이거 만큼 메고 가는 거야 뭐 숙명에 따라 숙명 나의 숙명을 따라 이렇게 가면서 나는 업장을 응? 안고 이거 폭탄이래 폭탄 폭탄을 안고 나는 짐을 잔뜩 메고 가는데 내 인생이 편하게 갈 것인가 맑게 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운명이잖아 운명이 운명이요 이런 게 이거 누구말따라 아니테이크하면 뭐 누가 미트 해갖고 저렇게 낙마하리라 저게 운명일까? 그거 아니이야 그거는 풍일 했잖아 그제 운명은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연따라 태어난 거잖아 부모의 인연따라 부모님한 가다가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자기의 인인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숙명이라는 것은 뭘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천기의, 지기의, 인기의 운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야. 그러면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만한 천기의 능력을 준 거야. 지기의 기운을 따라온 사람은 이만한 지기의 기운을 준 거고 그럼 인계의 기운을 따라간 사람은 익만 인계의 기운을 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주를 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을 이용하고 이런 것을 해갖 이렇게 해주지. 보이면 끄떡끄떡 하지 말고, 뭐, 뭐, 아는가 모르는. 자, 그러면 인생을 이겨갖고 가는데, 이 가다 보게 되면 사람을 업장이라는 것이 뭘까? 업장이 뭘까? 아, 업장이라는 게 뭔데? 그럼 업장은 업장이요? 이렇게 해야 할까? 아, 자, 업장이되겠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이 됐잖아. 우리는 상담할 때는 뭐 궁금해서, 어,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이런 거 없지만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업장이라는 게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업장이다 그러면 인생의 짐과 빚은 뭘까 나는 당각이라고 하게 되면 이만한 짐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을 안고 계속하면 인생이 편하겠나 아니면 이 짐을 갖다가 요만큼 줄 가버리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짐을 요만큼만 버리고 요만큼만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는 것 그대로 계속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태 가지고 이만큼 이더 보태 가지고 이만큼 짐을 지고 가는 거야 그럼 누가 편하겠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숙명을 따라서 자기의 숙명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짐이 요만큼밖에 안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나 그죠 그죠? 숙명을 생명의 힘을 우리 가지고 가게 되면 인생에 가게 되면 업장이 요만큼밖에 안돼 자그 다음에 이 짐이 똑같은 거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가는 길을 가져가고 자기가 가라는 길은 안 가고 이제 그 옆길로 셋씩 가는 거야 그러면 지 짐을 어떻게 설 수가 없잖아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가야 되나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우리 5일장이라고 하냐 보자 옆집에서 5일장 간다고 있지? 짐 지고 가는 거야 그럼 나도 짐 지고 갈라니까 짐이 없어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걸음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파하고 고추하고 다 팔고 오면 가벼워 짚어잖아 없잖아 다른 거사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데이는 걸음 지고 갔으니 그 짐은 어떻게? 해? 그거 갖다 버릴까? 못 버리잖아 거기는 그럼 또 메고 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메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메고 가는데 어떻게, 내좀 편할라고. 내좀 편할라고. 자,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돈이 소주문에 조금 있었어. 그렇게 똥차를 하나 샀어. 내가 지 운전해갖고 딱 하면 편하겠지, 해갖고. 이? 그렇게 똥차를 해갖고 돈을 요만큼 줬어.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똥차가 어떻게 고단나갖고 어떻게. 또 돈이 요만큼 또 필요한 거에 고치려면 그럼 가지도 못하고 또 갖다 붙이는 거야요 되겠나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 짐을 매고 가게 되면 이인생이 원면은 그렇겠네 그럼 우리 상담해 줄때 되게 운명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은 이것이요 업장은 이것이요 인생의 진과 빚은 이것이니 숙명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요 업장은 어떻게 없애는 것이요? 인생의 짐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줄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기다 내가 뭐잘 사고, 운명적으로 너는뭐 목수해라. 너는뭐 운동선수해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정기가, 지기가 인기의 힘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이런 업장에 걸리면 안 되니 이런 업장을 갖고 있는 이것을 비격하고 인생에지만 이렇게 딱 줄이 가게 되게 되면 나는 인생은 일사천리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인생이 일사천리 다는 것은 고통이 없고 마음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니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고 인생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담해 주는 사람은 뭘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사람들을 편하고 편하게 이 길을 개척해 주는 것이 우리 상담의 주 목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운명상담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잖아 그제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숙명을 이용을 못했으면 이용만 하면 돼잘 선택만 잘하면 그제 자 인생의 진과 빚도 어떻게 자기가 갈 길과 갈 길과 할 일을 선택을 잘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그런데 꼬약한 거는 이 업장이라, 그지? 이 업장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 업장을 없앨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이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운명을 상담하러 왔기는 왔는데 관심은 어떻게 여기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는 거 그지? 업장 소멸이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럼 일단 이렇게 상담해주고 여기서 자기가 업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이것이 업장 소멸이잖아 업장 업장 소멸한다고 힘들면 무조건 돈 갖고 갖고 구답고 제하고 하는 게 이게 업장 소멸이 아니고 업장에 걸린 사람들이 그 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방식들이 이 업장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개운 기도 쪽에서 어디는 어떻게 업장 소멸하는 거 그지? 두 번째는 어떻게? 행사를 업장소면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이런 행사로서 대신해주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몸에 문제가 있다 신변상 신변상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호신 운자명이라고 그랬다 그지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귀신들 업장에서도 보게 되면 귀신은 꿈을 많이 꾸고 막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천지 방풍명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뭐 호주문 부지까지 호주문에 이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지를해 가면서 내가 필요를 할때 여기는 아홉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각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방풍명이에요 이것이 자기 전부 다 기도명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이 몸은, 호신 운전명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는 천지 방품명은 이런 귀신이라든지 풍으로 인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거. 업장 소밀 기도명은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이것을, 응? 기도를 해놔가지고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 그러면 이것이 좀 크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남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또 기도를 해 나가는 방법,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것이 단순하게 알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있기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업장에 거리는 사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저방법이서 부족스러? 아니 부족서럽고될것 같으면 자기 혼자나 잘하고, 지나 면안 힘들게 하지. 그렇게 부족. 달마대사가 이렇게 했대 갖고 그것이 부족을 통하는 것은 아니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신이 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부경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느님이 되고 내가 뭐달마대사가 되고 이런 짓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인간이 남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자기가 스스로 해 나가는데 방법만 가르쳐주 우리가 방법밖에 더 가르쳐줄 수 있겠나 그죠? 방법밖에 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한다고 하면, 막, 지가 뭐, 하늘 대안국 같이 이렇게 하고, 신인 줄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지죠. 그제? 그 보면 저 절, 뭐 거의 다뭐또아야 이거. 귀신 들려갖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숙명, 업장,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작용해서, 업장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상담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 없지? 네. 이 안에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거없제 이것도 모르나? 알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이 업장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 업장을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모른다고? 네. 그러면 공부를 시원찮게 했지 호신 운전면내 몸을 이 중간에 가다보게 되면 우리 고속도로 차를 가다보면 자기가 운전을 못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이 얼마되겠노? 딱 옆에서 막친다 그지? 그럼 내가 걸어다니면서 어디지 차에 받치고 어딘지 날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게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을 비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항상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두뇌 속에서 한장 긴장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글자 아홉자가 있어요. 행동하는 행위법이 있고 아홉자의 기도면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행위법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신 운전명이라는 거예요. 행사 아니고, 이거는 자기 혼자서 하고, 자기 호주문에 가, 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보는 거요 어, 그것도 주민처럼 외울 수도 있고, 응? 어? 그거 아홉 자라 했다. 외우는 건 아홉 자라. 기도명하고 똑같아. 그 천지방품명은 어떻게? 집안에, 이 잠자리가 집안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많은 집안에 가면 잠이 오나? 잠안 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집안에 이 분위기가 있으면 귀신의 착용이 많은데, 분위기가 엄청 사는데, 이상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기운이 많은 곳에서내 잠도 못잘 뿐더러 그제 이렇게 할때 이런 귀신이 부터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천지방풍명을 쓰는 거야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도 마찬가지고 귀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법이 이런 천지방풍명이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남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자기 자신,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해야 돼. 오케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자기가 안 하는데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나? 그저, 없다. 자기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이 뭘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여기서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 이리 봐. 운명을 지문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응? 운명이 뭡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것만 하면 여기서 전부 다 끝났다 막 항복하고 돈만 주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좀 잘해주면 어떻게 상담도 더 받고 응? 그러면 이 사람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방법을 가르쳐 주기게이 사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노 그치? 방법이 없는데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노? 다른 데 엉뚱한 데서도 엉뚱 짓도 하고 있는데 그제 넘어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 운명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상담할 때 우리가 운명이란 뭡니까 하면 뭐 운세가 어떻까네 직업이 어떻고 그게 무슨 운명이고 직업은 지 선택하는 데 다른 거지 직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응? 군세는 좀 깊이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미루고 그 다음 법자 응? 인연법이다 인연이 뭐가? 네? 너 완나? 너 완나 인연이야? <웃음> 너 완나? 너 완나다 그래. 자 인연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아니라, 자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사람과 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 가지 큰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연법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생 인연과 인간 인연과 귀신 인연이라는 세 가지 인연이 인연법이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인연이 크지 않나고 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는 인연이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관련되어 있는 인연 인간과 살아가면서 관련된 인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인연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법을 하면서 이것을 하냐. 인연법이 복잡한 거야. 그럼 인연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인연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한테 인연하게 되게 되면 또결혼 하는 인연, 이것만 따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나는 인연은 뭘까?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는 아이는 제일 처음에 부모를 만나는 인연이야. 그제? 자 여기서 부모를 만나는 인연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거 어떻게 놓고 응? 어떻게 나를 왜 낳으셨나 요 이런 식으로 답을 보면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노 그치? 그 엄마는 무슨 할말 했겠노 응? 나는 이거 무슨 인연이야 이거 물으면 어떡고 나를 왜 낳으셨나 요 이렇게 묻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아, 그런 거 많이 한다. <웃음> 진짜로 많이 한다. 상담하러 상담월로 가면 상담하는 반, 절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상담하러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거 아니고, 그 자, 누구 말 떠나. 나는 어떻게 좀더 좋은 집에서 태어날 걸. 어,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걸. 그거나, 그거나, 무슨 털이든 똑같지.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러면 부모와 인연, 제일 먼저 만나는 기분 그러면 부모와 무슨 인연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아니야 그러면 부모가 돼서 자식이 생기는 순간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자식을 놓으면서 엄청나게 악해지는 적이 돼. 있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 딱 태어나면서 어떻게 이 부부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집이 있어. 요 그거는 인연법이라는 거다. 그럼 인연법을 상식히 풀어야 되겠지? 그런데 자꾸 공부하면서 답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안 하고 답만. 답은 없다. 그제? 이론을 먼저 알아야 답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관련성을 갖고 태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제? 그렇갖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거 알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빗쟁이 궁합도 풀어야 되고, 전생 궁합도 풀어야 되고, 인연 궁합도 풀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궁합으로 다 통한다는 거다. 그래서 궁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궁합이다. 부모와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인연 사람은, 두 번째 인연은 어떻게? 해? 이제 친구다, 친구 인연, 그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친구야, 이? 가족과 친구. 그러면 친구.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지. 지금도 많이 했지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지. 그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를 키느냐에 따라 나 따라가는 거야, 이?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한, 우리, 우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 니는, 커서 무엇이 될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 된다고 얘기해 일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니는 무엇이 될고 나는 연예인이 된다. 이거 일대다. 이 말이야. 그 세월이 그만큼 바뀌어 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 인연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뀌어 보는 거야. 동쪽으로 갈기, 서쪽으로 가보는 거야. 그런데 타고난, 그렇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사고나 운명이 뭐 필요하고 재능이 뭐 필요하냐? 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상담을 하겠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친구 운영적에서 이제는 어떻게 자기 진로와 엮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 인연하고는 조금 달라.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우리는 공부 인연이야.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 저, 대학교 친구하고, 특별히 사회 에 나가서 보게 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사회 에 나가서 이끈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중학교는 중간에 끼갖고 중학생들은 좀잘안 맞는다, 그제? 지나가는 흐름이고. 자, 이 공부하는 인연은 자기 그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되어 있으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공부인연들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중에 소위 지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는 좀 달라요 친구는 영원히 가는 것이 친구지만 이것이 바로 지인이라는 거다 이런 공부인연들은 어떻게 나중에 인연법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고는 이런 인연들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지? 그럼 예를 들게 되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가지고, 야, 이사 나는 돈이 좀 없으니까, 이 기술이 있으니까, 니네 투자해. 니네 돈이 많으니까. 투자하고 나면 어잘 되면 성공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 좀더 쫄다 망해보잖아, 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우리 가족 인연이에요. 자, 형제들도 다르지만은, 이뭐 사촌들하고, 이? 고모들하고 삼촌들하고 이런 사이에서도 내 보기 싫은 삼촌도 있고, 어? 아, 저기 있는 고모도 있고 다르지? 사람마다 좀더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왜 나는 이 고모하고는 친하고, 이 고모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다 풀어야 되겠잖아. 그래야 상담이 올바로 되겠지. 자, 다섯 번째. 이제는 부부 인연이다. 그치?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인연, 부부 인연, 나중에 자식 인연이지만은 부부 인연이다. 그럼 부부 인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부부 인연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고? 우리는 천상 배필이다, 그제? 천상 배필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천상 배필이 오는 게는 아니다, 그죠? 천상 배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올 때가 있지, 그제? 자 그래서 그것을 갈게. 그러면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부터 어, 결혼일 정년기가 어느 시기며, 그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배은 배은 상대자가 어떤 사람이면 더 좋겠다는 것을 상담해줘야 되겠지, 그제. 그건 궁합 할 때도 브루스 게자 여섯 번째, 우리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동업할 때. 자, 직장이 다니면서 참 가니까 뭐. 엄청나게 갈군다 는 이런 직장도 있지, 그제? 이년에우리 상관이 엄청나게 갈군다 다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거다. 내가 그러면 이것서 그만두고 다른 데 옮겨야 되겠나? 이것이 사업원과 장사원, 직장원들이 많이 연계되 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을 친다, 이 말이고. 풀어야지, 그제? 자, 이런 게 보게 되면 우리는 사업원, 직장은 어떻게? 뭐, 진급, 뭐, 이런 거. 이지 응? 이런 것들이 다 인간되어 있는 상담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한 개씩 상담하러 오는 것이지 몽땅 다 해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가르치는 것부터 3, 4, 5, 6, 7, 8, 9 이렇게 풀어가 되겠나 안되겠지 자 일곱 번째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 얽혀서 문제 이런게 있지만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인연에 얽히고 엮이고 꼬이고 이렇게 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문제가 야기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가기가 할 일을 선택을 잘못한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것이 바로 인연길이라는 거다 자 사건은 어떨까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기서 아까 지게 어떻게 업장과 우리는 풍해까 어떻게 애군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런 사건과 사고가 안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나 호신 운전면과 이렇게 된거지 호신 문장을 한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연기를자선 태가 인생의 짐을 안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귀신과 연결됐을 때 조상신과 연결됐을 때 우리의 미지의 세계 알수 없는 것과 연결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랬나 이것이 풍액이다 이것이 우리는 애군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형풍이다. 이런 거다. 응? 이것이 바로 인형풍이다.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웃음>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지. 그치? 이것이 사업직당에서 이렇게 나는 문제다.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야. 예를 죠 이거는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끌리는 인연에 의해서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얽히는 것이 아니라 인연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는 이풍운 주기라는 것이 있다 그제 인간에게는 운명 주기와 달리 이풍운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 인간이 예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자 이혼을 해야 된다 그지 이혼 사람도 많겠지 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좋은지 자 이혼을 해 갖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해 갖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바람이 났다 무엇 때문에 바람이 났느냐 이건 전부 다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수리사주 아니면 못 풀어내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기인이 되는지 바람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또 엄청나게 대두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한 30%는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응? 엄마들이,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물을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얘기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좋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기인입니까? 이런 거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이. 여기는, 여기 물은 사람들 중에서, 50%는 어떻게? 50%는 귀신바람이고, 50%는 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다. 귀신이 들려갖고 허적거리는 거, 바람이고, 이혼이고, 뭐, 만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50%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 추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법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가, 이이것또 뭐, 이것을 가르쳐 줄게 있겠나? 못 가지겠지? 아, 물어봐요. 못 가서 죽겠지? 자, 이것이 우리는 인연법이다. 그러면 인연법으로 인해서, 이쪽 보게 되면, 인연법에서 우리는 크게, 이런 것을 풀려면, 이런 인연법 속에, 인연법 속에 우리가 중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것이 전풍과 전년풍, 지풍과 지액풍, 인풍과 인현풍이다. 자,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고, 이거는 내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풀어오는 바람이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는 풍은 주기에서 예측을 한다고 그랬대, 그제? 오케이. 인현, 현. 얽힐 현자 사랑과 얽히게 되는 풍.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을 단계적기로 어? 배워가는거다 그래서 답만 자꾸 여기 하면 안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쭉 한번 훑고 에이? 전반적인 훑고 필요한 부분을 빠진 것을 어? 체크 체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 스님, 음, 음.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사람들이 오면 상담자 기준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그죠? 음. 그러면 상담자 기준에서 어떤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자 기준으로 무조건 푸는 거다. 상담자. 자, 이 둘이가 남자, 여자가 있다면, 네. 자,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풀면 여자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여자인 데서 풀게 되면 남자는 깡이야.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오면 남자 편을 들고 여자가 오면 여자 편이고, 둘이 다 오게 되면 중립으로 풀어야 되니까, 상남자랑. 알겠지? 예, 그렇게 푸는데, 음. 그러면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어요 3, 4으로 푸나면 뭐가 있나? 그건 뭐? 삼 4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푸는 것은, 이제 전생 인연으로 푸는, 전생 궁합으로 푸는 것이 있고, 인연 궁합으로 푸는 게 있고, 운세 궁합으로 푸는 게 있고, 성격 궁합으로도 푸는 게 있고 그런 것이 다르지. 근데 그거를 못다는거야해 아, 질문에, 그 질문에 따라서. 다르지. 뭐로 푼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내 운명 그걸 놓고 왔을 때에 참소루 예. 집에다가 상대방 그걸 갖고 예. 어디를 어떻게 매치해서 가서 아 지금 저기서 지금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게 가다가 이것이 궁금하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빠지면 지금은 지금은 전반적인 거 처음부터 저기서 나온 거 처음부터 풀은 낭한를다 풀고 난 뒤에 사례를 더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자는 거다. 지금 안 만드려면. 예. 예. 이것이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중간에 가도 이 궁금한, 이걸 물어봅니까? 이쪽으로 가보고. 그러면 이것이 잔되는 거야. 이천천 다를. 지금 우리 아, 아까 시간에 쭉다 나열했잖아. 그 단계별로 지금 뭐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가거든. 지금 스물 번째까지 다 풀어놓고. 거기서 한 개씩 사례를 들어갖고 다시 풀자는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데 이것이 어떻고 이러면 이거을 영원히 못 푸는 거다이 인간만사를 다 하는 것을 못 풀어나가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다 조금 궁금하더라도 이 전체를 다 이론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풀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거기서는 질문하는 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단순하게 궁합을 물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결혼 안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이 사람이 물어왔을 때 하고, 이 사람이 물어왔을 때 하고, 다르겠지 또? 그니까, 저, 저 이야기는 응.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 인연이다. 응.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 저와의 이제 쉽게 맞은 부모 인연이다. 그러면은, 나와의 부모 인연을 어떤 공식으로 삼사하고 뭘 넣어가지고 푸는이 말지. 운명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아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접만지기 지금 담을. 그런데 이게 삼소를갖다가 푸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부모 인연이다. 예. 어떤 것을 푸는가? 예, 뭐. 이 아이가 예. 이 아이가 빛을 어, 받들었을 때는 운명 주기 갖고 풀어요. 응? 운명 주기. 자 빛이 크냐 작았냐에 따라서는 운명 주기 갖고 풀어. 그다음에 성격일 때는 성격은 어떻게 풀까? 성격 공합으로 풀어. 유명, 인간 유명. 아이도 인간 유형 말고 성격공합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 전생 인연으로 풀어 그러면 또 전생 업장으로 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개 풀라고 하면 3,4,6,7,8고 점다가풀리는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풀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한 개씩만 갖다 풀어주는 거야 한두 개씩만 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거 엄마가 관련되어 있으면 엄마가 관련된 점다 풀려면 답이 없어 부모 응. 자식간에이 음, 궁합을 본다 그러면은 내 운명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응. 예를 들어서 내 운명이 1번이다 그러면은 부모 운명 번호는 2번이다 응. 그럼 이두 놓고 어떻게 풀냐는 거죠 그럼 인연법을 안해서 그 가지는 못가 그 가지는 못간다 했겠네 지금 아니, 안 했기 인, 인연법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하는게 인연법이 아닌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다는 거다 거기 상대적으로 너와 나를 풀게 아니라 네. 단면 만 완전히 풀고 나는데 인연법을 해갖고 그렇게 그게 안되니까 자꾸 내가 뭐음풀어주는걸 앞에 모르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도 또 인연법을 인연법의 이런 종류만 알고 인연법에 푸는 것부터 다음에 배우고 그렇게 그걸 이걸 알아야 이것을 푸는 거야 그렇게 자꾸 이제 지금 안 되는 거야 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